드디어 1회 1회가 드디어 시작한 거야 나 응. 그냥 나도 갔 무슨 일이냐래 <웃음> <웃음> 무슨 일이냐 댓글 여러분 <웃음> 현이빈이 드디어 1화가 시작됐습니다 1회차 1회차 현이빈이 뒤에 어나 근데 제목 잘못 쓴현이빈이 뒤에 이음 뭐야 <웃음> 괜찮아 인간민원 인간민원이 1회로시작 인간민원이 1회다 사라진 줄 알았다고? 여러분 저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사라지기도 해요 사라져요 그래서 때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꿈이에요? 네, 꿈이에요 네, 네, 지금 시간 이시 7시 9분 네, 네, 꿈입니다 네, 꿈 꾸고 있는 거네요 꿈 꾸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약간 나 최근에 꿈꿨거든 근데 이게 웃겼어 뭐가? 내 꿈, 꿈이... 꿈이? 왜 어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에? <웃음> 좀 꿈이 다기억나 아, 니 기억 안날 수도 있죠. 근데 웃겼다며. 어, 너무 웃겼어. <웃음> 근데 <웃음> 뭐 너무 웃래서 그러니까. 기억 안 나. 나 기가 간날 있잖아. 아침에 언제? 5분인가 늦게. 아, 맞다. 얼마 전. 어젠가? 와, 어젠가 그저께인가? 5분 늦게. 화분군때리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웃겼어. 아니, 너난 너가 거기간줄 알거든. 았 카페? 에 어, 깎는 줄 알았고. 어? 아 카페 간줄알아어 카페에서 주문한 게좀 늦게 나오나 보다 왜냐면 그날 카페딱그다 같이 일찍 나가는 거야 음. 몇 명이 그래 아니 거기 서커스 나가면 돼서 너네 방에서 다 나가니까 원래 그래, 우리 방그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밖에 없어 고 원래는 시끌벅적하면 내가 일어나거든 알람 소리 둘째 치고 어. 너무 조용한 거야 어. 내가 딱 이러는데 너무 그그낮 늦잠 잤을 때그 느낌 알지? 유난히 유난히 햇살이 아, 나를 비추고 있고 유난히 개운하게 일어나고 뭔가 기억나게 나는데 뭔가 불안하게 폰을 쳐, 쳐다봐야 될것 같은 그 어, 시간 근데 딱 6시 5분인가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 어. 우리 6시 출발인데 그래서 진짜 핸드폰 진짜 친대 던지고 어. 그냥 막 아무 옷이나 지피는 거다 입고 나왔고 아 뮤직뱅크였는데 뮤직뱅크 어디였는데 <웃음> <했는데>. 너무 <웃음> 웃겼어 신발 신발 신발을 신었는데 어. 양말도 까먹고 옷 신고 어. 와잘 쪄왔어 어 그래서 나 3분만에 나왔잖아 <웃음> 잘 왔어. 아나 지금 사표 난줄 알지. 사표 난줄 알지. 네, 네. 어 그래. 창문 밖에서 들리는 새 소리. 그래 이런 거. 평소엔 들리지 않던 새 뭐야 맞아. 소리들이 뭔가 평화롭게 일어나 어. 항상. 아나 근데 요즘 어. 너가 만들어준 알람 소리 잘 듣고 있거든. 잘 듣고 잘 듣고 있는 거 맞아. 아잘 듣고 있어. 음. 그걸로 진짜. 음. 아쉽다. 지가 안 하고 잘 잤어. 음. 이거 아니야? 맞아. 아 짬뽕이나 스케줄 그런 거? 우리 스테이가 <웃음> 지금 아주 아주 당황하고 아주 좋아하실 거야. 그럴 것같아 수덕이가 맨날 뭐 펜싸나 그.. 어디야 보이나 그댓글 보면은 현이빈이 브이오 언제 오냐고 그래 맨날, 맨날. 아니 우리 현이빈이 언제 했었지 내가 날짜 찾아볼게 그거 미국에서 했어 와 2월 14일 진짜 와 2월 14일이야? <웃음> 야 진짜 오래됐다 <웃음> 야형 8개월 지났어 <웃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2화는, 2회 차는 언제 할지 너무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웃음> 내년은 <웃음> 내년 내년 근데 이 코로나 다 풀리고 나서 찍는 거아니아 <웃음> 너무 웃긴데와 미쳤다 우리 이렇게나 오래됐어? 아니 나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지.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이 사랑이거든. 뭔데 왜? 왜물 이름이 사랑이야? 몰라 오늘 우리 회사 그뭐 작업실 냉장고 냉장고 있더라고 사랑. 신기하다 거의... 그, 아유, 나이트 모드라고가 여러분, 제가 흑발했습니다. <웃음> 드디어 흑발을 했습니다. 그래, 흑발 잘 어울려. 고마워요. 음, 흑발이 좀더 뭐라 해야 되지? 차가운 도시 남자. 그럼 나한테 차갑게 할게. 그럼 음, <웃음> 차가운 거 뭐냐? 만져봐. 아, 참! 그래. 잡잖아. 작업 <목소리> 동신 아니, 뭐야? 전체 홈이야 전체 이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아요 밑에서 제공하데게 36. 몇 정도 왔어요 오케이. 틱톡? 틱톡 활용이 뭐야? 양대형 사실 현이 미니 브이앱이 어떤 콘텐츠인지, 어떤 브이앱이 하는지 한번 찍고 넘어오는데. 어떤 브이앱이었지? 내가 기억나. 기억나는 거는 연기하는 방송이나 그래, 웃긴 거 기억이. 나도 옷된다 기억나 옷된다 그때 나. 그 매니저 형이 <웃음> <웃음> 자기가 보여주겠다며 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망해놨고 너무 귀여워 아니 그래 요 <웃음> 여러분 우리 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웃음> 여러분들도 물어봐요 진 우리가 기획하거든요 우리. 아니 우리 둘이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럼 내가 <웃음> 같이 시간을 보낸 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랑? 형이나어 어. 형이랑? 어. 형이랑 지금 어. 형이랑 지금 같이 있다는 자체가 어. 진짜 많지 <웃음> 완전히 그래. 자, 현이 분이 입 한번 들어볼게요. 와, 나... <웃음> <웃음> 왜? 왜? 왜? <웃음> 뭐야? 왜? 안경 왜 썼어? 형, 지금이 더 잘생겼다. 코맙다 <웃음> <웃음> <야>, 안경 <웃음> 썼을 수도 있지. 우리 1회. 아 0회, 0회. 아니, <웃음> 진짜 되게 빠르구나? 어. 머리 짧게. 이렇도 조금씩 기르고 있었네. 머리 투샤좀척 묻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뭔 아, 회사. 아, 회사. 아, 회사. 얘기 있을까, 이때 근데 우리 1시간 30분이나 있어 뭐야, 이게? 이 아, 맞네, 우리 싹클도 들었었구나 어, 되게 어, 많이 그래, 우리 한시간 반이나 쳤었다니까 아, 나. 아, 맞아. 그 얘기 듣다. 나 해명. 학창시절 해명. 아, 그 뭐, 그 응. 잘나갔다는 뭐 그런 거? 어, 인기 많았다는 거. 아, 아 해명이 아니지. 뭐 사실, 사실 확인이 좀. 뭐. 사실 아직까지도 분식. 별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사실. 아저 저 다이어트 중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토커 안 보셨나요? 토커에 왜 못하는데? 저 토크에서 계속 먹기만 하네 <웃음> 보고 깜짝 랐어요왜 자꾸 먹기만 해그 다음부터 지금 토크 눈치 보면서 먹고 <웃음> 아니, 토크 저... 없을 때 먹어야지 저 <웃음> 이번 주부터 아이거 뭐야 <웃음> 이번 어. 주부터 음. 이번 주부터 토크 눈치 보면서 먹고 있어요 그래 토크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더라고 먹는 양 계속 토크를 찍고 있으니다네 그래서 지금 약간 <웃음> 아 근데 형 흑발하고 살좀 빠져 보여 그지 이게 여러분 흑바하고서 사이즈 좀짜보 있는거에요 아 진짜 나도 흑바하고 싶다 좀살 빠져보이고 싶다 지석트 맛있는거 많이 먹었는데 나도 진짜 많이 먹었네 <웃음> 우리 입만을 좀현지이 오자마자 <웃음> 바로 그... 체온 몸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현지가 소리지르면서 나갔죠 제가 <웃음> <웃음> <웃음> 믿을 수 없는 현지야그정도는 괜찮아 아유 현진아 그 그정도는 괜찮아 <웃음> 이런 정도는괜찮은거 괜찮... 오늘 어, 현진 오빠 오늘 음중 스페셜 한햄씨 어땠나요? 아한분 팔까지 했요저 봤거든요. 네. 아 너무 귀엽던데요? 너무 잘하던데요? 아 잘했어요? 응. 네. 잘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 귀엽어귀여웠어 네. 눈이 아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니야, 한가 뭐, 하니, 네. 이제 잠도 못 자고 네. 그 긴장돼 갖고 이렇게 우래 그러잖아요. 많이 많이. 긴장 진짜 많이 했었어. 뭐 하나 딱 이게 있으면. 그 티가 안 나서 그러지 긴장 그래. 진짜 많이 했는데. 나도 새벽 3 시인가? 잠깐 잠안들어갖고 소파에 e r 서 u p e r Super, s 갑자기 한 s 가 기어 나오는 거야. <웃음> 그래서 뭐야 너왜 앉아냐? 너 Super, s u p 왜 잠이 안 p e r Super, s u 도 e r Super, 대본 p e 가다된 건가? r Super, Super, Super, Super, Super, Super, s u p 어요 s u p e 어요 u p e r Super, 카메라 리허설이나 생방할 때 이렇게 의자에 딱세 명이 앉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가운데 앉고 한이가 제 옆에 붙여서 앉았거든요 또. 네 근데 계속 시끄럽게 떠드느라 무대 하나 보는데 서로 한, 한 100마디가 오고 가는 거예요 한이랑 있으면 그러죠 제가 한이랑 있으면 진짜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심심하지 않죠 나 너무 재밌었어 계속 그냥 우리 집에서 음반 보는 느낌? 아 그래서 그래.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올라가야 돼서 어, 올라가야 돼. 대본 한번쓰거 올라가고 근데 한해도 별로 긴장 안한것 같은데 처음 처음 첫 파트 때만 살짝 긴장해 보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부터 되게 잘했어요 응. 걔가 멤버 아닌 사람들이랑 있을 때 긴장을 한 300% 하고 멤버랑 같이 있으면 긴장을 잘안 해요 아, 예능 같은 거다 아, 항상 그래 우리끼리 하는 예능에서는 그냥 응. 탑으로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있으면 좀 내가 어떻게 하더라고? 요 내가 오늘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어. 응, 귀여어 틱톡 해명이 뭐야? 나 틱톡 해명이? 틱톡? 나 틱톡 왜 해명이? 나 틱톡, 뭐... 나 틱톡 했어? 나 틱톡? 응? 여러분, 틱톡 뭐해? 나 뭐했어요? 아, 너가 골반을 엄청 튕겼대요. 아! 그거 나왔어? 뭐했는데요? 그, 그 우리 프로모션. 일본 프로모션 했을 때. 거기서 골반 튕겼어요? 있잖아 그 막막 갑자기 이게 주먹 쫙대면서 춤추는 그 귀여운 거막막 막 이런 거 하나가 네. 아타이맞서팡팡 그 이러는 거요? 아 뭔지 알것 같아. 어 저번에 가슴팍 했던 거 같은데. 어, 그때 야. 골반 팝을 했어요? 이러니가 그러니까 시켰어요. 이네가 어떻게든 그거 하자고 해갖고 아 진짜 그래서 그거에 우리 스테이 또 좋아가지고. 좋은거 <웃음> 좋은 <거> 맞아요? <웃음> 아그이예이가 시켰어요 저 진짜 안 할라 했는데 미스테이 그런 거 진짜 좋아해 자유분방한 골반 해명이 아 이것도 제가 21살이니까 가능한 거죠미스테이가 그런 거 너무 좋아 2 0살일수안 했어요 이예이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이예이가 원래는 그 골반 튕기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막 돌리고 난리 부르스였는데 아, 진짜요? 네 제가 좀 말렸죠 이예나형 이런 거잘 못할 것 같아 뭐 그래 yeah. 그튕기만해 우리 이이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응. 형을 막 이렇게 막 지휘해 그러면 내가 어이혜이가거 개울까 <웃음> 이혜 다 컸어 업고 어, 키운 게엊그리 같은데 네, 그동하래땡어요 그러니까 어, 교수님 어, 언제 돌아오시냐요 교수님이요 누가 네. 교수님이죠 교수님이잖아요 아는 요즘 교수님보다 네, 저는 요즘은 교수님이 아니고 그냥 응. 네, 요즘은 되게 어좀 학생. <웃음> 아, 네. 네. 그문 그러니까 말이 대충 이해됐어요. 네, 네, 네, 네. 교수님보다 학생. 네, 네. 네 여러분 학생이니까 그, 많이 들어. 매매나 늘... <웃음> 네, 네, 네. 네. 학생, 학생, 학생으로 있어. 학생. 사퇴하셨냐고? 아 사퇴하지 않았어요. 사퇴는 <웃음> 아니 어차피 근데 또언늘가또 아, 교수 위에 팔고잖아요. 다시 교수가 돼야죠. 이제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다시 교수가 돼야죠. 여러분. 네. 아이고, 네. 밥 먹었냐고. 형밥 먹었나요? 저요 <웃음> 아 먹었어요. 음, 제 앞에. 그 맛있는 곳에서 마, 먹었습니다 저는 뭐 먹어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그 뭐야 딱 제가 6시 10분쯤에 도착했어요 음. 7시부터 브이를 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50분 남았는데 네. 집에 밥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밥이? 밥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냥 티 보고 그나 혼자 산다를 딱 틀었는데 아니, 딱 틀었는데 나 혼자 산다고나오더라고 근데 거기서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짜장면을 먹고 계신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나 그저께 어제 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50분 남았는데 과연 짜장면이 30분 안에 올까라는 걱정으로 일단시켰어요 바로 네. 근데 5분 안에 오는 거예요 아 짜장면 금방 오죠 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시켰어요? 그 민족이요 민족 오케이. 민족 중에 좀 높이 있는 거 아, 아무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댓글 많은 거먹거든요짜장면만 먹었어요? 아니요 짬짜면 먹었죠 제짜 <웃음> 짜장면 한 개는 너무 진짜... 다늦게서못 먹어서 <웃음> 짜장면이또 땡긴다 아니 아... 아 근데 짜장면은 생각하면 땡겨 아 어제 이행이랑 어제 같이 거기 갔잖아요 타코찌아 그죠 먹으러다가 실패했죠 <웃음> 사람 너무, 음, 너무 많아서 <웃음> 못 가고 딱 이제 현진이 이제 돌아갔고 응저 음. 이행이랑 계속 저녁 건강하다가 그 회사 앞에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 짬뽕 먹었어요? <웃음> 짬뽕 짜장 짜장 짜장 짜장 쟁반 짜장 먹었어요. 거기 탕수육까지 중짜 같은 소짜 달라고 했더니 어 <웃음> 아, 대짜 <대차> 같은 소짜를 <웃음> 진짜 <웃음> 아, 아, 맨날 너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맨날 무만 하면 중짜 같은 소짜 아 이게 되잖아. 장난이 아니고 조금 부담이 돼요. 아 중짜 같은 소짜 아, 많이 많이 주나 아, 이런 <웃음> 그게 있어요. 아는 네. 네. 제가 많이 가는 데 네. 말하는 것도 바로 네, 맞아요. 거의 당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네. 많이 많이 많이 주세요. 네. 네. 많이 주면 네. 정말 어제 진짜 마음껏 먹었어요 탕수육을. 어 창빈아 저지 너무 제발 잘 어울림 너무 제발 잘 어울림은 어떤 단어 어떤 글이죠? 저지요? 너무 제발 잘 어울림 그럼 제가 아, 제발 나 창결단입니다 그 스테이가 맨날 해주는 3대 빈 중에 한 분이신 현빈님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케이 오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짧아 보시네요 아 그래요? 아 하나만 할게요 아하나해요아잘 해봐요 현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목소리가 근데 이게 아닌가요? 네. 그냥 담백해야 되나? 네 현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웃음> 예뻤셨나? 현진 씨는, <언제부터> <웃음> 현진, 씨는... <웃음> 현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거지? 어 그거다 그거다 오케이 음, 멋있다 그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음... 저지 음, 네. 음, 저 지금 입은 기분이 멋있어 네저지잘어울려그 안에는 굿즈 음잘어울리 이게 콘서트 때 입었던 건가? 어 아마? 맞죠? 하는 거 우리 디나인 어서트저 <웃음> 고등학생 같아요, 여러분. 2 2물두 살. 이거는 내가 전국에 대신 고등학생 분들에게 좀신뢰가 가는 말이지. 어? 어떻게 이게요? <웃음> 아 이게 아니 아니. 여러 고등학생 같다고 하는 이게. 게. 아, 그, 고등학생. 네, 전국에 계신 네. 고등학생 분들은 무슨 피해를 받으시는 거야? 아, 피해까지 받요 <웃음> 어, 혹시 아니, 어쩌... 네, 네. 아 혹시 어쩔? 그럼 제가 뭐 보상해드려야죠. 아니, 중학생이 아니죠? 아 중학생 맞죠? 아 정도에 대해 정도에 계신 고등학생 여러분들 제가 2 2 살에 감히 감히 고등학생인 척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저지 같은 거 절대 안 해주세요. <웃음> 아, 아, 잘, 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앞으로 P가 된다면 아 네. 제가 보상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오케이 그, 오케이 오케이. JYP 그 메일 메일로 네. 연락을 보내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웃음> 좋아요. 좋아요? 잘 어울려요. 아잘 잘잘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그 네. 우리 그. 전자니까 세는 데그 네, 노란색 네. 겨이있잖아요그 우리 리얼리티 했던 거아그빈카츄예 네, 그쵸 잘 어울렸어요 빈카츄라고 하죠 아또그예저 있죠 빙빈카츄 빈카츠 빈스 이런 거 아니야 빈카스 아유 아 재밌네요 아 그거 재밌어요 <웃음> 그거 좋네요 아, 괜찮죠 왜 네, 네. 네. 앞으로 튀김옷을 입고 <웃음> 나오게요 <웃음> 앞으로 보란색 거지가 아닌 튀김옷을 아, 입고 나올 테니까 아, 그럼 빈카스 알았습니다 아겠습니다빈카스 한번 브이에 해보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아돈까스 먹고 싶네요 갑자기 아,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밥, 밥 먹고 왔다면서 안 먹고 왔다고안 먹고 왔다안 먹고 왔다고 안 그러죠 밥안 먹었어요 지금 밥, 물만 마시는 줄알았왜안 먹었어요? 아 지금 녹음했어요 녹음 아 녹음했어요? 아, 지금 한식도 로좀 밑에서 하고 계세요 어 한이 어, 나가는 거같어니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곡을 또 만드실려고 또 이렇게 녹음을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아니 네, 열심히 만들어봐요 좋은 노래 좋은 노래 근데 현진 씨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요? 네 무슨, 무슨 노래죠? 전 최근에 만든 노래 좋아해요 최근 노래요? 그 보컬방에서 불줬던거나 불러 <목소리> <목소리> 어. 아. 그거 좋아나요 그게 예꾸그 그, 그, 그 멜로디가 자꾸 떠올라요 게... <목소리> 나중에 제가 꼭낼수 있으면 있을 때 네. 제가 한번 공유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음. 지금 만들어낸 건 단체 저희 팀 노래예요. 아팀 노래예요. 네. 좀센 노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아, 아, 아 어제 그 트랙 아 어마어마합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난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난리 났어요? 네 여러 가지 버전 만들고 있긴 한데. 아,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할게요. 네.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아, 오늘 스테이가 살포트 보는다는 말이 많아. <웃음> 앞으로 특별한 해야겠다 근데 형허잘 응. 어울려. 근데 정말 살안 빠졌어요. 아내 네. 스테이가 빠졌던 게 빠졌던 건지 알세요 빠졌어요. 네, 열심히 다이어트 했습니다. 그럼 빈까추 인정해 주시나요? 빈까스가 <웃음> <빙가스가> 아니야. <아닌가. 웃음> 현진 <현지> 씨가 인정해 주세요. <웃음> 스테이 인정도 좋은데 현진 씨가 인정해 주세요. 빈까스, 빈까추, 빈까추 인정해 주십니까? 빈까추, 아 빈까추 너무 귀여운데. 야, 아 뭐야, 너는 그거 했냐? 그, 아 봐봐, 야 내가 이십공인데. 이런 방송 같은 거 있잖아. 요 음. 방송에서 뭐라, 뭐라, 현진 씨 이렇게 안하잖아 음. 그러면 은 뭐뭐 했냐, 뭐뭐냐, 뭐뭐 했스 이렇게 막 이렇게 음. 말투만 나와.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 전 원래 말투가 이래요. <웃음> 원래 말투가 야 뭐했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약간 정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아니 근데 이런 게더정 있지. 창민 씨 이렇게 말하는 게더정 없지 않아? <웃음>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럼 앞으로 창민 씨라고 볼게요 창민 씨밥 먹으실래요? 근데 왜 이렇게 짜증나죠? <웃음> 창민 씨 일어나세요 아, 여러분 존대도 존댓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누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게 기분이 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반말 음. 하세요 그냥 반말 아, 해아 싫어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싫은데 웃어요? 네아 <웃음> 웃으시는구나 응. 그럴 수 있죠 아뭘 뭐 했냐라는 말투가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네. 저는 근데 아, 스테이한테 안 하죠. 아 스테이한테 먹은데 <웃음> 이럴 수 없잖아요. 보고 싶었냐? 이런 거할수 있죠. 아 우와 최아 <웃음> <웃음> <웃음> 스테이 나 언제부터 사랑했냐? 오 마이 갓, 맨. 아뭐 이런 말 이런 말하면 뭔가 매력은 있죠. 어 매력 okay. 있어요, 그렇죠 스테이 y 언제부터 u r t 냐 i l 어 t w 매력 있는데요? it? Oh, 그 h e r e i 야 it? Oh, w h e r 야 i 야. i 야채 싫어 h e 야채 야. 근데 it? Oh, 어 얼마 전에 <웃음> 얼마 전에 Oh, where i 게 it? Oh, w h e r 어 is it? w 이어 r e is 이 웬만한 가시튀김 그래. 웬만한 가시튀김 저리 가를 정말 맛있는 가지튀김이었거든요 그게 맛있는 가지튀김이었어아 진짜 맛있는 가시튀김이었어. 전 먹고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했다고? 먹어보고 아 이거는 현진이가 가지에 대한 처음마를 벗어낼 수 있겠다. 음, 어 벗어낼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아 이거 현진이 먹여보자. 음 맞아. 그냥 먹어봐. 정말 눈딱 감고 가지에선 맛있게 먹어봐. 너무 맛있어. 바로 뱉더라고. 어야 야야 야, 야, 형그그딱 그래 다 맛있게 먹길래 아 너무 맛있었어 나는. 형이 형이 먹어보라서한서딱한입먹어지 한, 제일 조그만 거에요 딱 씹었는데 제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예. 식감이었어요 아제 말을 싫듯이요 어, 비슷한 거예요아 그런 식감이었구나 네 창빈이 네. 형 말이랑 비슷한 식감이었는데 <웃음> 네. 네. 약간 저는 좀 약간 물렁물렁한 거면 뭐 젤리 이런 물렁거랑 한또뭐 물렁물렁한, 물렁물렁한 걸 전체적으로 싫어요. 버섯 같은 것도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은 아니고요. 네. 네. 삐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기 편해요. 아, 좀. <웃음> <웃음> 눈도 아프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죠. 아, 네. 네. 그래서 가지튀김을 먹어봤는데요. 그딱 씹자마자 그물컹 그리고 아삭. 아삭? 아삭 없어요. 아니, 그 있잖아. 그팽그 팽이들. 케버섯서럼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아 이거 묵고 하다 <목소리> 중간에 아니 이게 딱씹을때 너무 좋죠 오우. 저 홍시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식감이 싫은 거잖아요 네 맛은 있었잖아요 아니 굳이 맛있지않았어왜그 왜 식감이, 그 식감이 싫어하지? 저는 홍시먹을 때그씨 네. 부분 있잖아요 물컹물컹하고 약간 아삭거리는 거 네. 그럼 또 굉장히 싫어요 그럼 많이 하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있어요 뭐죠? 가지를 말리면 바나나 말이좀 딱딱하잖아요. 아, 그럼 맞죠. 맞았죠? 먹어요? 는 가지 맛을 싫어하는 게아니식감이싫어는 뭐 거네. 그죠. 아, 니까 그러니까 맛은 거의 뭐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 제 말을 싫어하는 대제 말의 식감이 싫은 거네요. 어, 아니죠. 말은 말은 좋아해요. 말은 아, 좋아하는데 아니, 그... 씹는 걸 좋아하니까 어. 식감을 좋아하네. 내 말을. 어, 좋아하는 아, 좋아했서 씹는, 씹는 걸. 아, 이제 알았다. <웃음> 애정이 <있어> 진짜 진짜 <웃음> 많아지 야, 난 애정이 말이 너무 어, 좋으니까 씻는 거네. 제가 씻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가지 식하니까 식다 벨트 거고 그렇지. 형은 씻다가형말 아아 맛있네? 응. 어. 씻는 거네. 그렇지. 씻는 거지. 여러분 드디어 됐습니다. 별진이가 아, 아, 네. 제 말에 왜왜 씻는지. 제가 영양가 없는 식단을 별에 되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창민 씨말중 영양가 있는 말들은 쏙쏙 집어넣고 네. 영양가 없는 것들만 이제. 뭐 약간 편식 카드를 제워서 아 예, 이렇게 아 씌워서 네. 이렇게, 잘근 잘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별다른 그런 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김이 좋아졌네요. 아, 네. 창수씨 앞으로 말을 좀 유기농으로 해 주세요. 아, 유기농?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고단백질 여런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업체랑 잘 알아봐 알아봐서 유기농을 네, 네, 네, 네. 앞으로 네. 해볼게요, 제가 네, 저희 JYP 철집도 그렇고 네. j 식당도 그러니까 저보고 형이 맞냐고 하는데 제가 형이에요 예 네, 형은 형이에요 어, 창빈이 형음 응, 창빈이 형 셋째, 스트리이 셋째 음 응, 셋째, 셋째 넷째 넷째, 넷째. 대째 <웃음> <웃음> 아, 제가 아니, 쏟아진 소 듣기 뭔지 알고 아요 제가 방송 작, 착각했어요, 잠깐 너무 멋있데요? 프로그램. 프별그로그램프 아, 아니 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심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 짤.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네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반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이그램프로네 셋째 로그램 아 가지를 어쨌때 말려서 한번 그걸 익숙하게 그럼 맛이 어쨌든 맛있는 거네 아니 굳이? 굳이? 영양가가 진짜 많아요 가지가 그럼 너그것이어 가지가 그 무침 그 고소한 거 있잖아 아저 차라리 생가지 먹을 수 있잖아요 생가지는 한 번도 안 먹는데 어떤 맛이죠? 야,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리고 좀 아삭아삭하지 않아요? 생가지는? 누가 생가지 먹는 거 여기서 딱한번 먹었는데 네, 괜찮죠? 가지다야씨 아, 별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런 거 감탄하고 그지마아좀 낭다르시네요 네, 낭다르아요거아니야요 꼴렛, 꼴렛 이거 무슨 디지 알아요? 꼴렛 라고 네, 네, 그거 어, 되게 깨끗 <웃음> <웃음> 아. 아, 꼴렛 봐야 해 꼴렛은 레크가 뭐요 누가 그랬죠? 뭐예요? 막내가 저한테 한죠 꿀의 래퍼라고? 예. 네. 그 아마 이예니가 시작했을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이예니가 진짜... 네. 다 컸어. 다 컸어. 음. 오늘 무대하는 거 봐도 아주 그냥 막한쪽 눈을 그 가만히 두지 못해. 아. 이거 알아요? 맞아요. 어, 이거 알지 알 근데 주변에서 음. 우리 신누나인가? 어쨌든 그거 저한테 여러가서 막내 혹시 뭐야 눈에 다래끼 나냐고 <목소리> <목소리> 괜찮냐고. <목소리> 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목소리> 그래서 해가지고 내가 <웃음> <웃음> 다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웃음> <웃음> 다리게다리게오만이아 진심으로 걱정되는 투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이 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아 이인이 아 이인네 뭐였어 네, 아 오늘 오늘 저 무대에 굉장히 만족해요 어, 오늘 네. 마지막에 좀 포텐이 확 터졌어 오늘 따라 유난이 왜 그랬죠 왜냐하면 현진 씨의 홈그라운드에 왔기 때문에 yeah. 아니, 이은이가 요즘 그 어른이가? 어달난요 깜짝 놀라는 내가 운동하고 음, 좀그 어른스러움이 신경도 덜나가좀고 있었나 봐요 네전 네. 점점 젊어지잖아요, 딱 보면 무대나 보면 어려지죠? 젊어지죠 어려지죠 아 어. 어려지잖아요, 어려, 다 좋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어려, 어려.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지죠 어려워지. <웃음> <뭐라> 뭐, 아니, 그 바람 좀 좀. 아니, 잘... 젊어져요. 젊어져. 요 젊어지잖아요. 딱. 아, 젊어요. 지금 우리 젊어져요. 나이는 네. 들고 있죠. 네. 나이는 들죠. 네. 네. 젊어지진 않아. 우리 젊어 아지. 젊지만 점점 더 젊어 보이죠. 음. 그러니까 뭐 내면 말씀하시는 아 내면 내면 아, 죠좀말씀하시 그렇죠. 네, 네, 시... 아, 깜짝 잖아 깜짝 놀라 까지 아그데그데 뭐, 뭐 아, 근데, 근데 그거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형 맨날 사진 보잖아 한5년전 네. 사진 네. 그때가 좀더 연륜이 있어 <웃음> <웃음> 연륜까지 아, 지금 아, 좀 약간 좀좀 좀 귀여워졌어 아 감사합니다 음. 좋아 좋아 고마워 형아그 응. 응. 아, 한진이는 응. 네 스테이한테 그거 말해본 적 있어요? 어떤 그... 거요, 어떤 거요? 그거요. 뭐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요. 뭐요? 그첫 인상 멤버들 첫 인상이 돼. 아 얘기했었죠. 아, 했었어요형첫 인상 얘기해줘요. 형 앞에서? 아, 제가 찾아볼게요. <웃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예형형첫 인상 얘기했던 거 같은데. 에? 네? 여기 사람 긴장해만. <웃음> <하는 거야? 웃음> 형첫 인상이 어땠냐면요. 네. 아 뭐. 어디 뭐 나가 있을까 그냥 뭐귀막고있어까 아, 아, 괜찮아요 그냥 듣고 계세요 아, 듣고 뭐뭐네 듣고 있어요 제가 뭐형 앞에서 뭐 사용할 못타바이 그렇게 네. 할지도 않는데 네. 그... 어땠죠? 제 앞에서 한번 제 첫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형의 그딱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굉장히 센 사람인 줄 알았어 좀 네. 뭐지? 뭐지? 약간 얘는 뭐지? 뭐지? 아 궁금증이었나? 이러면 왜, <웃음> <아니, 아니, 그거 웃음> 왜 왔지? 아니 그건 확실하이고왜 왔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냥. 그냥 뭐지? 아 이거 뭐지가 <웃음> 뭐지가 또 <웃음> 효진 씨뭐이가아 뭐지가 궁금해지지? 아이 되게 알고 싶다. 음. 이걸 쓰고 있고 음. 뭐지? 얘가 어떻게? <웃음> 그게 있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어떻게까지 생각안했어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떤 느낌이냐면. 근 중간에 뭐죠? 아, 잠깐만, 들어봐요, 응. 들어봐요, 네. 들어볼게요. 제가 네. 연습생을 계속 네. 봤을 때는, 에 네. 이게 네. 뭔가 옷 입는거나 그렇게 해도 뭔가 네. 되게 아이돌틱하게 다들 입고 있었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저좀 꾸미기도 하고 근데 네. 형이 딱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디서, 무슨 겉에 파란색. 아, 네저지도 아니고. 제가 약간 황동포증이 약간. <웃음> 근데 무슨 약간 바람 놈이 <웃음> 바뚤린데? 네, 그바람 놈이 바뚤린 거라니까. 어우 패션 아이템이었어요. 예, 네, 그거 딱 보고 어 독특하다. 그리고 바지를 봤는데 아, 네. 아, 그냥 아디다스 삼선 출인인 거예요. 아, 예. 순발도 그냥 잘했다. 그냥 흰색 해갖고 모자든 비니 같은 거 쓰고 있었고 진짜 빼. 네. 어, 벌써... 뭐, 좀 말라갖고. 네, 네. 웹을 되게 잘하어요 그래서. 아, 벌써 한이 긴장좀하겠는데 한이가 막 파리가 래서 긴장했대요. <웃음> 했죠. 어, 했어요. 한니는 네. 그때가 인생의 반환점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JYP에서 한니 같은 래퍼가 나온다는 거는 연생들 사이에서도, 막지는제 y 에서 나올 수 없는 뭐 그런 래퍼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얘기 되게 좋아요. 왜, 왜요? 아, 듣기 좋아요. 아, 듣기 좋아요. 한니가 네. 그러니까 네. 하니, 네. 뭔가 되게 JYP 식으로 랩을 안 하는 거예요. 음.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와, 이런 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형이 등장. 각지 모두가 수련해지고 고요해진다. 갑자기 그게 싸늘한 네. 싸늘한 창빈이의 제가 고, 기수가. 제 곱지한 시선을 보냈나요? 네, 곱지사 시선 딱 보니까 한이가 그냥 딱 오르받고 그때터 <웃음> 한이가 인생의 반원점이다. 이거 터닝 <웃음> 포인트 나면서 네. 각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레브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청이랑 한이는 처음 안 친했지. 굳이 막 친하진 않았지. 에, 네. 어, 그래서. 그냥 되게 둘이 약간의 경전이 살짝은 보였었어요. 와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웃음> 한이는 엄청 신경 썼을 거예요. 아유, 왜냐면 걔는 집단으로는 JRP 원탑이었는데 갑자기 요막 이렇게 분배판이 형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이 성격상으로 엄청 긴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유, 어. 예, 진짜 못했어요. 아 나가 일정제를 못했어요. 아형 네,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전 아, 저, 저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와 나는 와 이런 와 나는 왜몇번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근데 또 신기하고 춤을 추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응. 아니 또 강원에 그 손까지 해. 놓고 <웃음> 얘기했었지 않았냐아 얘기했어요? 아니 아, 기본 안무를 하는데 첫날 쏙 봤는데 아예아예막 네. 네. 아, 네. 네. 혼자 스웩 예 하느라 보여줘 아예이 네. 야, 야. 형은 편한. 그냥 난놈이다 아. 아니기분한막기하는거기분한 아니, 아, 거였구나. 네. 아전또 안무 잘또 개인적인 또 춤을 춰도 미케도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 그래서, 그래서 야이형 응. 춤까지 완전 잘 추는 형이네. 아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얼반 하는 거 보고 와 잘한다 생각했는데 약간 저도 되게 위협적이었던 게 형이 춤까지 잘 추니까 뭘 위협을 받아요? 막 아니 막 락킹을 하는 이런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이런거예요 예야이 이런 네. 형은 뭐지 했는데 다행히 창빈 형이 그때는 랩에 한 90% 비율두고 10%의 춤을 비교뒀잖아요 10%도 안뒀죠아 5%? 5% 도안뒀죠 2%? 안뒀죠안뒀죠 안 100%가 다 랩에 쏟아졌죠 랩이 백자도? 네 그래서 이제 얼굴 <웃음> 네. 어, 얼굴은 혹시 비중을 얼마나 두지? 뭐, 100%요 아니죠 아니죠 확실하게 찍고 갈게요 얼굴에 70%을 뒀고요 <웃음> 아 그러면 되게 네. 어, 네. 그 아, 취재... 비율 증거에 비해 복잡을 굉장히 잘하시는그죠 아... 네. 그냥 비율 준거만큼 생긴 거죠. 아. 네. 나... 네. 맞아? 네. 네. <웃음> 그러니까 네. 네. 아 잠시만 왜 얼굴 무름표가 나오죠? <웃음> 스티 얼굴 무름표? <웃음> 왜죠? 왜죠? 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네. 어떻게지 무슨 얘기를얘기까야나왔아 네. 첫인상 얘기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냥 처음에는 되게 서로 어색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같은 보컬 방이었는데 나직도 기억나요. 형 하얀색 그 저지 입고 그삐정 말라갖고 머리 갑자기 안 그래도 곱슬인데 파워하고온 날. <웃음> 아니 어. 이 형이 원래 꼽슬이 좀 심하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꼽슬이가 심하니까 한번 하면은. <웃음> 에? 꼽슬? 꼽쓰리. 꼽슬이가 심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꼽슬이 심한 거 아니에요? 꼽슬이가. 꼽슬이가? 꼽슬이가. 어. 네. 꼽슬이가. 아, 꼽슬이도 이름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아, 네, 아, 아, 죄송합니다. 빈이가제 아, 꼽슬이. 네. 전국에서 꼽슬이한테 좀 꼽슬, 꼽슬. 네. 꼽쓸, 꼽쓸, 꼽쓸. 예, 꼽쓰리. 네. 꼽슬이. 네. 곱슬이 쓰리, 쓰리. 케이 꼽슬이가. 꼽슬이가 이게. 음 있으니까 파마를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게 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마를 하면 이제 꼽시가 있는 김에 되게 예쁘게 이렇게 볶아지고 또 어. 그 파마 꼽시는 약간 어중간하잖아요 아그죠그 그죠. 살이 그냥 딱 완벽한 파마를 하자 그래서 정말 저... 완벽한 파마가 됐던 게그 네. 동그라미가 <웃음> 요정도로 이렇게 말려갖고 맞아 머리, 머리가... 아 그냥... 대단했습니다 네, 그거 하고 온날 이제 인사드려 봤는데 트레이너 형님들이 창민아, 두달 연습하고 집에 가고 싶네. <웃음> <웃음> 그래서안써 말도 안 써요 아, 아이 너무 요 <웃음> 네, 아무튼 그날 민아 형 서로 얘기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어, 정말 정말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형 집에 놀러 가고 막 이러면서 친해졌죠 아 맞아요, 그집 많이 놀았죠 네, 아, 네. 현준이가 지금 모자가 현준 잡아먹는 거 같아요 모자가, 아니, 크다기보다는 이게 두꺼워요 여기. 아. 보여요, 여기? 이게 두꺼워고 근데 거이보으면네데 이거, 이거. 이니에요어야와야 이거, 아아 이거, 있어아거이있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싶이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그것도 재지 와, 나 공기놀이 내가 그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면 스테이크를 자주 검색을 해봐. 네. 그러면 스테이크 되게 웃긴 동영상 되게 많이 만들어줘거든. 네. 그막 우리끼리의 케미 모먼트 막 승민 현진 막 이런 거이 많아. 네. 그럼 보면 진짜 웃겨 죽겠더라. 스티이는 얼마나 어쩔 수 모르겠어. 다거 그 있어? 맞아. 공기 에 봤는데 공기 공기놀이 하는 거 V 에 봤는데 그 내전이죠. 네, 와, 진짜 네. 너무 웃긴 거막 발차기 하고 막 난리 난동. 현진이 네. 그래. 뭐 했지? 웃긴 거 있는데 벌칙으로 주렁깨 좀아아아 음. 아, 아, 아. 이거 물고 나무 새끼 물고 나무 물구나무소기. 새 맞아 물고랑 생겨 대박이었지 재밌어 음 스테이가 만들어주는 음. 동영상 때문에 아주 그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스테이 편집을 잘하더라고요 아, 스테이 잘하죠 음 스테이가 아, 멋있는 것도 만들어줬어 막 멋있는 거? 음. 아 맞네 멋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줬지 음.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거 잠을 잘 수가 없어, 자꾸 이게 그래서 자꾸 <목소리> 모니터링 하게 되지 않아? 그것도 그렇고, 연관 동영상 계속 뜨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지 네. 계속 보게 돼 나도 세기 만들어진 영상만 봐도 아. 한 2시간 씩나 되는 거 같아, 정말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승민이, 창민이 몇살잡으려고 아, 그랬어? 아, 맞살까지 왔어? 내가 승민한테 그때 너무 하긴 했어 음... 거리의 시즌인데? 아, 직캠도 보자 어, 직캠 당연하죠전제 직캠 안본거 없어요. 저는 형님 <웃음> 직캠 많이 봐요. 아제 직캠을 봐요. 한 2번까지 한두번 챙겨봤어요. 아 어, 어. 응, 감사합니다.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제 것도 한두번 바꿔요. <웃음> 네. <웃음> 형 거보다 제 거랑 비슷한 비율로. 네, 보실네요. 비슷한 비율로 써요. 영광입니다. 네. 저도 형거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니, 어느 부분에 뭐, 뭐. 춤을 안 추는지 정확하게 제가 토크해서 2분 22초 매무 바 이런 걸 해갖고 아니 춤다 쳐요. 뭐아 쎄한 좀 뭐야 저춤 열심히 춥 춰요. 열심히 쳐요. 예 열심히 어. 쳐요. 어. 어 열심히 쳐요. 열심히 추는데 뭐 가끔 <웃음> 가끔 예 네. 가끔 뭐 어디서 어, 뭐 농땡이를 피는다. 아 약간 아, 그 강약 조절이죠. 아니, 강약 조절. 그게 네. 그게 네. 원래 뭐예요? 농땡이예요. 예 그런, 네. 네. 뭐, 음. 그런 건좀 있죠. 네. 아그 저는 그런 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아하는 직캠 무대 아 저는 현진이 그 사이코 오 사이코 아저그거 봤습니다 그거 한세번 봤어요 오! 한 직캠을 제가 세번본다 그건 정말 특정 아티스트분들 빼고는 음안 보거든요 아, 아, 팀원 에 네, 그럼 저는 세 번인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주변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연락이 왔습니다 네. 한네 분인가 <목소리> 많이 왔어요 어, 그치, 제, 네 좋은 기회를 받아갖고 응. 기회가 좋았죠. 아요 운이 좋아요. 천천, 사실 정말 운이 응. 좋아요. 응. 인복도 좋고 정말 운이 좋습니다. 아, 그렇지. 다 친구들 덕분이죠. 게스트 방방게떡튀이라고 와, 그게 조회수가 무슨 3 5 0만원이거든요 아, 네. 50징어식혜 감성으로했어. 대단하다. 야, 3 5 0만 좋아 진짜 대단한 건데. 아니, 우리 노래에다더 <웃음> 열심히 춰지 <웃음> 저 우리 노래에는 더 열심히 줘요 <웃음> 알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열심히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e 그 I see. I see. I see. 열심히 e I see. I see. I see. 요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e 아니, 추고 있잖 열심히 추울게요. 열심히 추고 있어요. 알아요. 네. 아, 우리... 어... <웃음> 어제는 이또왔슨 오늘은 현희빈이. Our Stay 행복하신가요? 아, s t a 가 행복했으면 저희는 이모 뭐 근데 끌때가 끌, 끌 됐는데요. 아니면 못 <웃음> 있으면 팬사가 아니에요. 누구요형 팬사 아니에요. 아, 저 아니에요. 링형 팬사인가? 예, <웃음> 네, 근데 네 그분이 편사 때문에 저희가 금방 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네네 네, 2분 동안 네. 댓글 네 열심히 읽어볼게요 댓글을 그러면 근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금 2월 중에 8개월 만에 왔잖아요 그러면 한다음번에 내년 16개월? 16개월 정도 그럼 이야 네. 대단한 저희 5년차 때 5년차, 2년차 때 그때쯤에 이제 혜비이 <웃음> 2회를 하는 건가요? 네, 2회 하는 건가요? 아니, 심지어 너무 심했고 그러면 음. 또 언제 할까요? 아, 현진 씨가 저를 끌어오세요 아, 제가 뭐끌어올게요 네, 제가 아, 근데 이번에는 음, 여러분 스테이 음. 알려씨가 있어요 이번에는 음. 창빈이 형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 맞아요 얼마나 창빈이 형 성장했죠? 기특하죠? 기특해요? 음. 기특하죠, 다음 음. 말에는 제가 현진 씨의 다음 현이 비니 v m 을 현진이 연습실에 있잖아요 네 제가 찾아갈게요 오! 춤추나요? 제가 춘대요? 본다고요 저야죠 아, <웃음> 거기 무슨... 오면 신고시켜야 돼요 신고식이요? 한 명도 빠져서 다추어 갔어요 신고할게요 아뭐 <웃음> 신고식 혼인신고 네. 자 그러면 창빈 형의 다음 커버댄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커버댄스? 아니, 리뷰 가능한가요? <웃음> 기억 안 나요 앞에 아무도춤으 되잖아요. 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거 인 그대로. 음, 그거예 음. 못해요. 네. 아니, 가서 제가 한번. 네. 아니, 주가서 아, 주봐시죠 아, 네. 네. 그럼, 뭐, 음. 그렇게 근데 사실 그... 아니면 제가 흔들리지 않 사이코를 한 배워보는 거같아 어? 너무 좋죠. 좋아요. 어, 저병 그래. 근데 잘줄것 같아요. 저그 라인 알죠? 아이돌 그잘 사요 그 백도어 그, 그 에, 릴레이 댄스 보시면아시겠는데요 제가 창빈 현진 선생님 한테 배워서 창빈 네. 스타일로 한번 처음 끼고아 너무 좋죠. 아형 사이프 잘줄것 같아요. 아이형 아이돌 되게 좋다. 아이 댓글 봤어요? 아 <웃음> 스테이 아이돌 너무 좋아. 아 스테이가 최고다 역시. 네. 스테이. 그럼 제가 다음 현진이 그때는 제가 네. 학생으로서 좋아요 좋아요 사이프. 제가 그러면 사이프 마무리로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거 네 꼭지 끼워 아네 말이. 할게. 오늘부터 날짜 샀네 근데 응. 우리가 응. 현이브이 V 업을 현이 할 때쯤에는 내가 사이코를 아무를 까먹고 있지 않을까 내 후년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빨리 와야죠. 예 네, 빨리 와야죠. 내가 몇 년에 할 생각을 했죠. <웃음> 내후후년에할 생각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내가 <웃음> 내가, 내가 현진이의 연습실 할때형 부를게. 네, 까먹기 전에 하죠. 네. 아 네네. 그래 저도 연습실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근데 보시면. 리노 형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노 형의 시간을 리노에 갑니다 네, 여러분 리노 형의 팬사인회 네, 또 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할 건가요? 리노 형의 팬 사인은 또 웃기겠죠 뭐 네, 웃기겠죠 저희는 워낙 웃긴 사람이니까 음, 리노 형이 뭐 팬들과 뭐 내기해서 뭐 딱밤을 뗄 수도 있고 네. 그러 네, 손가락 이렇게 딱이렇 손가락 다치고 네, 이렇게, 다쳐가지고 네, 네, 또 이제 춘때분들끼고 음. 네, 네,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죠. 민 어, 네. 그러니까 형이 내기하자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 형이 어, 저도 어쨌든 음. 스테이가 손해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기, 내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민형그 그냥 네. 그냥 음, 자체를 즐기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더 이상의 비는 여기서 이만 안녕 안녕. 다음, 다음 해를 기대야. 쇼쇼쇼. 안녕. <웃음> 안녕, 스테이. 하고 싶었어.